큰일 났어요! 우리 무용부 애들도 모두 달려나갔어요 태권도부 김사부!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? 예? 그니까요! 러 모든 관심이 육상부로 몰리는게 아닐까요? 예? 예? 큰일이군! 예! 접수 대장! 촉! 자, 그럼 지금부터 접수를 시작하겠다! 천천히 한 명씩! 14세 에이, 기분 들 안녕. 내가 누군 줄 아니? 아니다. 어, 좋아. 1번은 한이. 어디 보자. 다음은 한이는 왔고. 쌤! 히죽히죽. 한이야. 두든두 죽은 콩딱콩딱. 봐, 장수야 상수야. <웃음> <창수>! 한이가 <웃음> 가는 곳에 제가 빠질 수 있나? 썰레만세 <웃음> 다음! 선착순 천명이야 빨리 와! 엉? 어, 뭐라고 응. 응. 응. 응. 다음 학생! 저도 할래요! 1 쟤는... 어. 어? 맞아? 에? 저 길배라 나이 응. 또나왔어 저번에 우리 대꾼도부에 왔었는데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우리 배구부에도 왔었어! 크크크크크크크 우리 무용부에도 며칠 나왔었잖아 무용부? <웃음> 간식 만추면 <주면> 다가본다며? <웃음> 역도부가 <웃음> 생기면 저 덩치로 거기도 <웃음> 가겠네 <웃음> 훌쩍 훌쩍 제 이름은 양길입니다뭐 어때? 좋아 너는 3번! 광! 그래서 간식은 언제? 음, 음. 뭐니… 다음! Jump, j 질 m 요 j u m 생 화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Joyooooo! a 가 yeah! Yuxangbukai Paddy Paddy Naga! It's 자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봐요. 언니 저럴 줄 알았다니까. 내가 뭐랬어? 내 손에 장을 치신다고 했지. <웃음> 육상조교 선생님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. 저 괜자 <웃음> 첫날부터 알아. 다 알아봤다니까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교장 선생님 앞으로 홍 선생님 때문에 고달프시겠습니다. <웃음> 지원해달라고 때를 <떼를> 부릴 테니. 아이고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림없는 소리! 우리 학교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줄 알아요? 자기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니까 자기 월급 털어서 안 되지 말는지 나 몰라요!!! 아이고 숨차... 교장만 15년이여! 내가 당할 것 같아요! 무조건 돈 없다고 해야지! 하! 아이고 숨